안녕하세요 유진성명약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주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어렵다고 해서 왔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주에게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이제 회사 그러니까 남미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그래도 계속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게 좋은 건가? 과연 또 진행시켜나가면 언제쯤 문발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좀 사업에 좀 힘을 잡고 갈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설명받기를 원해서 저한테 찾아온 사주입니다. 제가 해서 답변하기에는 참 저는 너무나 쉬운 사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랜 생활 고민하고 그리고 현재 근래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3, 4년 전부터 사업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엎친데 덮친 경우로더 많은 어려움 극한 상황이 현재 도에 있다 정말 죽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저에게 문의차 이 사주를 가지고 온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사주가 돈을 벌수 있는 사주고 아니면 남 밑으로 가는 것이 좋은 건가? 감목을 갖고 태어났다. 감목은 원래 제가 늘이야기해 전파하고 경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있으면 은 사주에서 신강 사주이면서 얘가 이런 것이 두르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이럴 때는 큰 틀을 꾸어도 괜찮다. 장관도 하고 크게 승진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기운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생복을 못 봤습니다. 아무리 해줘도 감목 자체가 수생의 물에 대한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얘는 겨울의 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무에게 갖다 준다 해도 이 간목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 육체에서 어머니가 아무리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되려고 해도 어렵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이죠이 말은 뭐냐? 어머니가 아무리 도움을 준다 해도 알면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뭐냐면은 다른 틀을 잡아서 신강사주가 아니라, 이렇게는 수생목으로서 신강사주가 아니라, 이감목 자체는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턴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려고 한다, 이걸 얘기했죠 사주 구성을 보면은 당연히 얘는 죄를 취하려고 했다, 이걸 보겠죠. 왜 죄를 취하려고 하느냐, 이게 변재입니다변재 현재. 죄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죄는 이 사주에서 토를 상징해 줍니다. 얘들이 토죠, 토. 왜 죄를 취하려고 하냐, 추운이 다 추우니까 여기에 술에 있는 술 따뜻한 기운을 찾고 그, 안, 그 안에는 정화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꽁꽁 어렸으니까 얘를 취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까보니까 얘가 뭐냐 토 물질이다 재물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일찍 결혼하고 사업도 해보려고 한다 돈에 대한 기운을 많이 갖고 있다 집중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주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지 수의 기운 자체가 워낙 많으니까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아하, 일찍 좀철들었겠구나 이게 뭐죠 왜? 집안 환경이 워낙 열악하니까. 춥고 내가 좀응하고태어났때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이야기 해주죠. 대원의 흐름도 벌써 작아두니까 춥죠. 추우니까 환경에 열악했을 것이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뭐냐? 이러고 토 때문에 결국은 만약 그 환경에서 이런 사주는 자기 스스로 용돈도 벌고 일찍 현실적으로 집안에 도움되는 역할을 했다. 친구들이 용돈 받아갖고 쓸때이 친구는 뭐냐?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을 드리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아니면 돈 갖다 쓰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가 사람의 배고플 점적 부부동은 돈는안 가져갔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 말은 다시 하게 되면 철 들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왜철 들었냐? 감옥이 자원이니까 한겨울이잖아요. 봄과 여름을 지났단 말이에요. 가을 지났어요. 겨울이니까 뭐냐? 산림과 수전 공중자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미 이 감목은 철 됐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감목이 겨울에 있으면 철들자철 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도 거의 틀리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봄이라면 다르겠죠. 수기운 자체가 많이 있다. 근데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니까 공연이 있더라. 술, 해자, 해가 있는 거예그 다음에 신유술. 다시 공업에서 유금과 해가 뜨만히 따이걸 이야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 결국 해 속에서 뿌리를 갖고 있다. 결국 많이 동하고 움직이면서 돈을 벌려고 했다. 인수라고 돈을 했다. 나는 도저히 못 내가 방법을 취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자 그런데 환경은 그러나 늘 열악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유술 신유술은 이것은 가을이죠. 가을 속에 또 다시 보는 인수 수기운이 있고 해자축 그러니까 전체가 어떤 형성으로 되냐 금과 수로 다 똘똘 뭉쳤다 이걸 이야기했죠. 금과 수가 말이니까 얘는 당연히 목화토를 원할 것이다 이걸 죠 목과 화토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화가 들어오면 얘가 쫙살라요 워낙 수의 기운이 강하니까 강하고 죽고 목을 갖고 들어올 때 얘도 힘을 못해 결국은 토를 갖고 잡는다. 왜수 기운이 망하니까 토극술 해줘야 화가 산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이럴 때 사주 풀때 뭐냐? 얘를 들이대면 안 돼요. 장면에서도 화를 집어넣어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뭐, 툴 화면을 가지고 이런 밝은 현자를 장명을 하면 대폭이 됩니다. 이건요. 안 돼요. 이건 더 죽어요. 이 토를 가지고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이 토를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은 장면에서이 토를 가지고 넣어줘야 한다.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이것은 수리 획수에 상관없이 괜찮다. 이걸 이야기를 는 것이죠. 이한 글자가 훨씬 더이 사주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한 자가 이걸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럴 때 장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들은 것은 뭐냐? 얘가 들으면 죽어요. 근데 얘가 먼저 한번딱 쳐줘야 돼. 전체를 다 쳐주고, 한 번, 야, 니들, 그런 제발을 할 때, 얘가 와서 들어와서, 삽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얘는 자동방으로 와서, 클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해줘요. 굳이 얘를 돌피로 왔다, 얘가 자라주면, 햇빛이 태양을 비춰주면, 나무는 어떤 거든지 자랄 수밖에 없다. 자동방으로 자란다, 이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얘를 이 안으로 투입시켜보면 되겠죠. 대운을 보자. 개, 임자니까 개축이 들어가죠 개축. 답일. 울며, 병진, 정사무우 김이의 경. 3대우, 13, 23, 33, 43, 53, 64. 현재 33세에서 43세, 병진 대원에 있습니다. 병진 대원이 니까 39세니까 현재 여기 있죠. 이름이 문제죠, 이 화가. 태양이 있으니까 뭔가 여기 뭔가 재물을 갖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뭔가 움직이고 활동상할수 있는 힘을 갖고 들은 거야. 뭔가 해보면 되겠다 해서 희망을 받을 누군가 껌부주 시켰겠죠. 그런데 돌아서 보니까 이 진이 돌아서 진이 좀 도와줄 줄알았 토라고 해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한번 믿었는데 이놈이 뭐냐? 진은 진인데 토는 토인데 신자진 수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신자진 수국을 하니까 결국 진흙벌이 되버립니다. 진흙벌이 되니까 얘가 얘가 심어놓고 가운다 이놈이 와서 진술 상충을 때려요. 얘가 조금 이 앞에서 정화를 갖고 힘을 쓰고 있는데 정화. 정화를 갖고 있는 이 속에는 계속 자체가 와갖고 정계 상충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열심히 해서 살려고 하는 거 맞아도 착살 내고 있다 이놈이 이진 자체가. 얘가 가장 진하면서 친과축입니다이 사주는. 이축과 치는 착살내는 놈이에요. 그래서 아마 축 때문에 서도 집안에 환경이 우아하지 많이 쓰실 거다. 이때 부모님 돌아가신 사람들이 다 집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운 겪은 것이고 표면이 그렇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뭐냐? 이제 작은 삶이죠. 가정벌를 나가서 면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이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니까? 이 사주를. 어떻게 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밑에 뒤를 보니까 정사무 기미 간여지동 갖고 두가 힘이, 힘이 있는데 쫙짱하게 들어와요. 얘만 들으면서 안 돼. 얘가 얘를 밀어주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한번 해봐라. 밀어주고 있다 여기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이 사주는 43세부터 와. 이건 뭔가 큰 틀을 한번 하겠구나. 뭔가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를 사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탁 치면서 이 사주는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이 정사대원에서 일단 이 이유는 그때 이후에 오고, 정사대원 53세 전까지 한번 치고 나가자. 그래서정사대는 하늘이 주종을 하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 사주선 사가 들면서 자유사 치면서 얘가 기운 자체 하부에서 어떤 좋지 않을 다 묶어놓고 없애버리니까 얘가 돈도 사실도 분위기 바꿀고 화생통 화생통를 하니 이때 이 사주는 생각지 않는 좋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사주선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그 동영상 올림픽 이야기했습니다. 사주 상담하면서 진짜 복잡하고 더러운 사, 아니 힘든 사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건 그냥 누워서 떡 먹듯이 쉬운 사주예요. 그런 셈을 이야기했을 때 의사들도 수술하면서 늘 수술하는데 진짜 개복을 해보니까 복차고 이건 참 어려운 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 있다. 그늘 그걸 염려해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사주도 상담하신 분은 아낍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주, 복잡한 사주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한 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내서 답변하라고 할때 그게 좀 어려운 것이지.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냥 살짝만 건네주면 되죠. 괜찮다. 시간만 기다려. 지금 39살이야. 43세. 에럼 내년 경자년, 내년 신축년. 신축년까지만 가자. 이게 40세까지만 조금만 버텨라 버티고 나면 괜찮다. 그럼 현재 일을 계속 해야 합니까? 제가 지금은 괜찮아요. 한번 해볼만해요. 엉뚱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열심히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어 따 이걸 잡해 주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뭐냐면 진흙벌에다가 진흙 있는데 진흙 있고 여기다 크고 꼭 어려. 추운 겨울인데 여기다 씨앗을 심어놓고 한겹 씨앗에 진흙벌이 되는 곳에서 여기다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 사과나무를 종로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자가 아니라 진흙벌에다가 사과나무 심어 따 이걸 잡해 주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여기서 싹을 틔우려고 하는 건데 아니다.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 한번 변화를 할 때가 왔다. 그러면 여기에도 뭐냐면 분명히 이 환경 자체가 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반전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한결한태랑 뜻이 들어와서 여기를 비춘다. 그러니까 비춘이가 새만금 가마라 물 빠지니까 거기에 온갖 풀잘 자라라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심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아내가 왔다. 이런 쪽에서는 저는 밀어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주를 가지고 남의 미티스라고 하느냐? 아니다. 이거야말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 진짜 가보자이데잘 여기서. 에 여기서 정말 부여국적겪라끔 트레이닝을 했다는 걸 가린 을묘 얼마나 자기 혼자 몸 멈추고 열심히 해왔으니까 을묘에 대한 것 최선을 때웠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이 말은 뭐냐? 이 사유가 늘 고생을 했지만 준비해왔다는 걸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냐? 기회와 몸에는 놓치지 않고 잘할수 있다 이거예요. 안 놓치죠. 아주 예측은 아주 잘 취할 것이다 이거죠 여기 있는 키토를 취할 것이다 이거겠죠 도와주니까. 결국은 이 사주는 괜찮을 것이다. 이걸 얘기해이것맞아도 진짜 틀린다면은, 이건 아니다. 여기에다가 직업 아이템만큼면더잘 선택하면은 큰 상처가 되냐. 이미 준비도 많이 돼 있다. 이 얼마든지. 그리고 여기서 인수기운이 들어니까 인수가 들어니까 여기서 말 그대로 창업이죠. 임복이죠. 창업과 임복과 그 다음에 지우개 끊기. 어떤 일에도 열심히 치고 나서 힘 자체가 들어왔다, 이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제 입장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가즈아, 죠가즈 가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명리의 장점이,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정사 대문에서는 이 사주, 정사가, 이사 자체가 큰 힘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가, 이 자를, 자를 많이 변화시켜요, 이놈이. 암장하면서, 야, 네가 많이 이랬지. 얘가 녹여주면서, 그러니까 얘가 세운에서, 이민연 개묘 같이 늘 사펴고, 저분 무신 쫙뚫으잖아요 세운, 말, 대원이 얘를 밀어주고 세운 맞으러 쫙쫙 밀어주니까, 예, 한번딱끝들를 놓고 가니까 이때야말로 이감목 자체가 충분히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은 뭐냐, 고진감래그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충분히 자기만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있습니단 올해, 내년 신축년, 신충년 같은 경우도 이 사주에서 토 기운 자체가, 그러니까 문세간 여러 가지 변경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좀더 와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으면 될 것이다. 이런 사주 한번 저는 이런 사주는 반드시 돈을 벌고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이제야말로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제. 인수가 많이 있는 사주, 인수가 많이 있는 사주에서 제 자체가 용신인 경우, 제가 용신이 있으니까 결국 뭐냐, 제가 용신인데 이 죄를 조금만 도와주는 대원과 세원이 부른다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면 이것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증거를 대라면 무수히 많은 상담사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